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에, 전 시간에 그 스마트 스모 워밍업 차원에서 이제 스마트 스모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그 스마트 스모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실은 그 노브랜드 그 들어가시면은 노브랜드 매장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 에 스마트 스모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마트 스모는 현명한 아주 똑똑한 소비자가 되라는 의미의 스마트 스모 그냥 그말그 그 자체고 제가 쓰는 그 거는 저는 한 요거 한 3년 반 전에 제가 소비자 혁명 스마트 스머 라는 책을 조그만 콘택용 책자를 만들어서 무지 많이 나갔었는데 그 책에서부터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왔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스머는 그런 노브랜드의 그 개념도 있지만 은 스마트폰을 갖다가 소득을 올리는 그 기기를 쓰라는 의미에서 스마트폰의 스마트의 개념으로 저는 스마트 스머 라는 거를 쓴 거거든요 오늘 주제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마트 체인지하고 브랜드 익스체인지 다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마트 체인지는 금방 마트를 갖다 바꾸는 거예 이마트에서 애터미 마트로 바꾸는 거 그건 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근데 브랜드 익스체인지는 뭐죠? 그 100% 제품 애용을 영어로 하면 100% 브랜드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원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메이에서부터 그렇게 나왔는데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노 브랜드가 브랜드가 없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렇게 욕하면서 뭐 네트워크니 다단계니 그러고 욕하면서 네트워크 기가 막히게 광고 한번안 하고 유통 채널 안 통하면서 직접 이렇게 하면서 직접 마케팅이 아주 거봉이니까 거두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수익의 원천 부분을 갖다가 그 이마트 기획팀에서 그걸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갖다가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의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서 노 브랜드라는 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노, 브랜드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뭐, 애텀이라든가 뭐, 삼성 뭐라든가, 뭐, 뭐, 뭐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인지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노 브랜드라는 거를 거꾸로 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 브랜드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는 브랜드에 들어가는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거, 거기에 광고비용을 갖다가 축약을 시킨 거다. 아, 안한 거다. 쓰지 않은 거다. 그거를 하면서 그 노브랜드를 설명을, 그 광고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 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브랜드리스라고 막 나와요. 노브랜드에서 또, 또 다른 또 업체에서 이제 또 머리를 쓴 겁니다. 브랜드리스. 그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브랜드가 좀 약하다가 아니고요. 브랜드가 좀 약한 레스 얘기 되니까 좀 약한 것도 있지만 영어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브랜드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앞에 노가 붙었냐 뒤에 레스가 붙었냐 의 차이지 그러니까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수익의 원천 부분에서 나오는 광고를 갖다가 안 하고 한다는 그 부분을 일반 기업체들도 이제는 찾아 차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대기업에서 그렇게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익의 원천 부분 그 부분이 이 우리, 특히, 근데 수익의 원천 부분을 별로 아메이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저 같은 고수분자들만 그걸 했거든요. 저는 그거에서 비전을 봤으니까. 진짜 합리적이네. 그래, 언젠가는 그, 나의 그 노력의 대가가 나올 것이다. 아,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메이를 고만두게 된게다이아몬드식이나 되고 고만둔 이유가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던 게, 그런데 왜 가격이 새벽에씩이나 비싼 거야? 그리고 왜 미제야? 왜다 미국 거야? 나도 수출무역상세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한 푼이 라도1달러라도더 불자고 전세계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이제 또저 미국 놈 앞잡이가 됐다는 소리 들었을 때가 제가 제일 싫었거든요 사실은 그두 가지가 좀 찜찜 했었는데 결국엔 오년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제 애터미를 잡아서 제가 애터미에 지금 선봉장이 돼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저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의 원천 부분은 이제는 일반 그것도 대기업에서 차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나 <웃음> 노브랜드나 브랜드리스 그런 것도 거기다가 그거를 알리고자 계속 유튜브에서 광고 막 때리더라고요. 그것도 다 광고 비용이거든요근데 우리는 한 번도 광고 안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애터미 그러면 대한민국 성인 30대 이후 성인 중에 모르는 사람 거의 50% 이상은 훨씬 더 알고 있을걸요 아 써보긴 써봤다 보긴 봤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광고 한번 안하고 그렇게까지 인도를 키워놓은 거죠 그 광고하는 그 비용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사업자들한테 그냥 소비자가 아니고 8%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알리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꾸준하게 그죠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 8%가 주는데 그 8%가 금액이 엄청 8%가 그거를 나눠먹는 거 아닙니까? 그 35% 그거를 갖다 나눠먹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전번 시간에 그 얘기는 좀 뺐는데 이 책, 책에 대해서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 좀 책을 좀 자세히 좀 한번 그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책좀 이러니까 가격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아 선뜻선뜻 구매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전번에 원, 원 1세에서는 4부로 나눴던 건데, 4부로 나눠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 굳이 4부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 일부에서는 네트워크의 이해, 그 원리, 원칙,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복제의 개념 등등 에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예를 많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더, 더 풍부하게 했고요. 그걸 하나로 뭉쳐서.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성공의 8단계는 자당한에 거기에 꿈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라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뭐 성공의 8단계 드론은 봤는데 뭐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거기서 꿈 결단 부분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의 8단계를 안 거치면 안 돼서 2부가 애터미의 나 내가 그거는 꿈과 결단을 해야지 그건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확고해져야 돼요. 그게 사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부를 좀더 자세하게 쓸데없는 거 빼고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제대로 넣었고요. 3부가 이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 센터 미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줌 미팅으로 한때더 아주 실무 디테일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돼요 그렇게 그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도 편하고 읽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것만 구매해도 돼요 그러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택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뭐 배달의 민족 뭐 등등등 게라이더들의 그게, 그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 4천원 만 부담 하시면한 권이라도 얼마든지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뭐 그냥 막 뿌리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 입금시키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한 권, 두 권이라도 얼마든지 주문하십시오. 그냥 어디라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마트 체인지하고 브랜드 체인지 할때공개롭게 브랜드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데 그럼 마트 체인지하고 브랜드 체인지하고 익스체인지하고 무슨 그게 있느냐? 영 틀립니다 마트 체인지는 여러분들이 초창기서부터 네트워크를 우리 애터미를 하신 분들은 회장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쪽이 50명의 소비자 이쪽이 50명의 소비자 그러면 그쪽에서 해명이 먹고 난 사람 뭐 터마신 터마신그 한참 뒤에 나왔지만 은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그냥 막 미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다고 그냥 뭐 주위에 아무한테나 그냥 모르고 전달할 때가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깨 있어서 뭐 날것이 주는 뭐 생생함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그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스토리텔링에서 그니까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품 좋지 뭐 이러니까 그냥 어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전달하는 사람마다 그 그중에 많이 전달하다 보면 그렇게 해갖고 어우 막 미쳐서 하는 분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오, 워낙에 많이 알려졌지않습니까 매출이 매출액이 그거 하듯이 그니까. 예, 마트체인지하고 브랜드 익스체인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확연히 틀립니다. 실제 네트워크는 시작은 사용자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보면 은그 사업자 네트워크로 끝납니다. 사업자 네트워크로 가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 사용자 네트워크로 하는 분들은 끝점이 오토 판매사로 끝입니다. 더 이상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네트워크로 갑니다. 근데 초대하는 입장에서 회장님이 강의하시고 뭐 이런 데서 세미나나 이런 데서 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초사업소명이나마케팅프레임을은다 누군가 대기할 때아 소비자 네트워크, 사용자 네트워크로 얘기하지 처음부터 또 사업자 네트워크 그러면 그 사람들 겁나지 않습니까? 누가 사업한 데서 뭐 이러, 이러니까는 순서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백대빵으로 사업자 네트워크예요. 그거를 내가 전, 시, 전번에도 몇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조직을 구축을 못 합니다. 저로부터 해서 판매사 두 명, 두 명씩이 나와주고, 팀장, 팀장이 이렇게 나와줘야지 직급이 올라가는데, 직급이 올라가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 그게 수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나와서, 그게 점점 해서, 어, 또, 뭐, 천만 그룹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을 구축을 못 하니까, PV는 많이 나와도 유실되는 거, 프레시아웃 되는 것도 무지 많아지고, 그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에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좋긴 좋은데 그러고 그냥 하는 만보고 있는 경우가 무지 많죠 놓지도 못해 희망공원만 열심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도 정신바싹 차리고 사업자 네트워크로 지금부터 전환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은 처음에 하신 분들만 사용자 네트워크로 비전 보고 들어와서 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사업자 네트워크구나 복제를 시키는 게 나는 복제가 되지만 딴 사람들까지 복제를 시키는 시스템이 없이는 시스템의 개념과 원칙 이런 거를 갖다가 아 그들이 인지를 못하고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책을 세번 이상 읽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인제는뭔 얘기인지 알겠다 나도내 네트워크 한 10년, 20년 했는데도 그것도 몰랐네 그러신 분들 무지 많아요 거의 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저는 아주 그, 나름대로 아주 정, 꽤 차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말 믿으시고, 책을 세번 정독을 쫙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 이게 복제를 시키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시작은 마트 체인지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마트 체인지는 사, 용자 네트워크 용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브랜드 익스체인지는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 그거는 완전히 사업자 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체인지로 쉽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마트 체인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전달하기 편했고 듣는 사람도 그래 그럼 나 한번 바꿔써 볼게 뭐 이렇게 해 놓고 액션이 없어요 그냥, 그냥 뭐 전화 걸면 한번 어 그래 그래 냈고 뭐, 떨어졌네 그러고 쓰는 정도 뭐이 정도로 하니까 사업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브랜드 익스 체인지는 틀립니다 자 어차피 LG 생활건강 뭐 태평양 뭐 아니면 뭐어뚜기뭐 이런 그래서 쓰던 거를 갖다가 완전히 애터미가 다 있으니까 애터미 거로 완전히 바꿔라. 그래야지 소득이, 소비가 득이소 소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브랜드 익스체인지로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듣네요. 어?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 그럼 내가 어차피 쓰는데 더 싸고 도더 좋은데 내가 몇개 써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바꿔서 써봐야지. 마트를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홈플러스에서 쓰던 거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건좀 소극적인 개념이고 사용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익스체인지라는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자 네트워크로 가려고 하는 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사업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전달을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 예, 요번에 TV 또 하나 나갑니다. 자, 브랜드 익스체인지 개념으로 해서 브랜드를 갖다가 LG 거 쓰던 거뭐 어디 거 쓰던 거를 갖다가 이쪽 2080 쓰던 거를 이제 브랜드 관, 관계없이 우리 다 있으니까 우리 거로 써보고 야, 당신한테 그렇게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 쿠팡이나 이런 데 써봐야 고작 해야 1% 100만원어치 써야 뭐 만원이나 어올똥말똥 그것도 가서 그거 100만원어치 쓸려면 생필품을 100만원어치를 쓸려면 그게 어느 하세오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당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00만원 정도 쓰면 최하 60만원 6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표에 있듯이 그 정도 설명해 주고 제품을 갖다가 브랜드 익스체인지로 했는데 그 사람이 끄덕끄덕거리고 그럼 나도 그래, 한번 그래볼게 그러고 딱 이렇게 눈초리가 그렇다 그러면 그, 그, 그분은 사업에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거 한번 그렇게 해서 사업자 네트워크로 브랜드 익스체인지로 얘기해서 그게 먹혀 들어가는 분은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굳이 얘기,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데 한번 그래서 초대. 고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을 초대해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대대다수 이렇게 참다했는데 썰렁해. 그러면뭐 해? 그러면 아유 걔는 안할것 같아. 뭐아 자기가 물어보기를 안할 구실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어 만들어 줘놓고 그래 걔는 안할것 같아. 스, 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보통 초대가 될때 싱싱한 한 사람이 초대가 될때 보통 첫 구에 한 번에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100명당 아 이제 100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보통들 초대가 되는 경우가 네 번째에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 세 번에서 나섯번 하다 보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 한번 들어온 줘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내가 이게 이리저리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빠질 데도 없고 미안지심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들어오는 게 상구사고 5구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익스텐지로 얘기하고 그건 사업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게 여러 가지 그거를, 경황을본 다음에 한 번은 의례적으로 초대를 해보고 어차피 나가리 될 거.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부담 주지 말고. 두 번째도 자연스럽게 얘기했다가 또 3구, 4구, 5구에서 초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이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고 나서 4구, 5구, 3구, 4구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졸지 않고 듣습니다. 아, 이거 나한테 대안이 되겠는데. 그리고 돌아왔으면 철수 영이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트 체인지하고 브랜드 익스체인지하고는 개념이 이게 브랜드 익스체인지가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를 가서 단위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면은 뭐부터 얘기해야 되겠어요? 브랜드 익스체인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야 사업자로서 8포 안에 드는 사업자로서 그 8천억 9천억 되는 돈을 갖다가 35%에 내서 우리끼리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도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스폰서나 뭐 해서 실적이 있는 분들 꼭 그것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은 이렇게 쇼앤 에비던스 증거를 보여주면은 요 진짜 이렇게 부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질투심도 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중심리도 생기고 그래서 초대 응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사업자로 변환될 확률이 무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요게 이제 오늘의 팁 중에 특이 제 실무 팁을 이제 앞으로 조금 강화해서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메에서 다이아몬드 할 때도 그랬고 메나텍에서 브론즈 PD 할 때도 그랬고 저는 처음서부터 무조건 브랜드 익스텐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찍어봐야 근데 두번 세번 초대하고 네번 초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는 일부로 제품도 권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두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세번네번 네번 했는데도 이건 아니구나 그런 판단이 났을 때는 그때 가끔은 제품은 뭐 손해 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표에도 있다시피 그러니까 한번 써봐. 그리고 권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소비자 네트워크로 들어가질 않아요. 저희는 그게 초보자하고 프로하고 틀린 점이 그,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사업자로 초대를 세번네번막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안 됐을 때는 자기도 몇번 그게 그저 초대 안 가고 막 이랬던 거 자기도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아 그래 그래 물건은 내가 써 줄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처음부터 그냥 소비자로 얘기하면 그 사람 받아들이기는 뭐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써 가지고 돈대갔나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세월 안에 오라 그러다가 그냥 서로 지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가 하는 방식은 처음에 브랜드 익스체인지 사업자 네트워크로 접근해서 서너 번, 네번 한 다음에 그리고 정안 되면은 그래도 소비자로 가더라도 그동안 애터미 거는 제품은 좋다고 그랬어 그리고 뭐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런 마음도 생겼는데 몇개 써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서그왕 소비자 내지는 소비자 네트워크로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안 돼도 그근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한 식으로 마트체인지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업자로 갈 확률은 약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프로들은 전부 사업자 네트워크로 얘기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그 생필품에 뭐 등등등 그런 거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순서를 갖다가 그렇게 잡고 가면은 훨씬 더 직급을 달성하기 훨씬 더 편해지고 훨씬 더 빨리 간다는 얘기 자 이건 오랜 경험 25년의 경험 속에서 그냥 저는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건 무장돼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지금에도 마음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은큰 효과를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여기 표에도 나와 있듯이 뭐냐면은 사용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플랫폼 설명할 때도 사용 경험을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연금 소득을 만드는 게 개인 플랫폼이다 그러고 제가 정의에도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 경험이야 사용 경험하는데 어차피 쓰는 거 어차피 쓰는 생필품 바꿔 쓰는데 무슨 추가의 돈이 들어가는 거다 어차피 쓸 거예요 어차피 근데 2080에서 우리 우리 저 저기 치약으로 바꾸는데 무슨 뭐뭐 뭐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칫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용 경험을 본 다음에 나쁘다 그래서 아유 나는 그래도 내가 쓰던 게 나은 것 같아. 그래 그럼 몇 번을 해도 그래 그 사람은 원래가 부정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괜히 그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그럼. 어, 그래? 그럼 정 안되면 뭐 반품 근데 거의 반품률이 0.02% 정도라 그러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거를 그냥 뭐 어깨 평균이 3.3%인데 우리 0.02%입니다 그럼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걸 쓰, 쓰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표는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은 나쁘다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아메에서 나온 표입니다. 근데 아메이도 생필품이입근데 아메이는 나쁘다 그게 무지 많이 나와서 이런 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꼭이구분법은 써야 됩니다. 아메이는 나쁘다가 많이 나오는데 나쁘다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나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빌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 그럼 그냥 100% 환불 1개월 내로 하면은 그냥 두말 없이 그냥 다쓴 거라도 다, 다 반품 해준다 다다 환불해 준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좋다 좋다 라고 이제 대다수가 생각을 하니까 좋긴 좋은데 어우 진짜 좋은데 어우 무지 좋은데 어 뚜껑 날아갔네 뭐 여러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뚜껑이 날아갔네 그러고 아우 진짜 좋은데 어우 진짜 생각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때는 소비 만하지 말고 소득을 창출해봐. 자, 우리 전체 이렇게 서 애터미 하는 사람 무지 많은데 그 중에 92%는 그냥 단순 소비자야. 우리 8%들, 우리 같은 사람들만 이걸 가지고 200을 받네, 500을 받네, 1000을 받네, 1억을 받네. 그 게임이니까 우리끼리 그 어떻게 보면 제로성 게임이니까 자, 너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어우, 그리고 꼼꼼하고 뭐다 이렇게 모든 걸 하더라도 성실한 것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신뢰받는 사람인데, 이거 하면은, 어우, 자기는 뭐 나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자꾸 그 사람 이렇게 부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누가 92%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8%? 8%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이게 뭐, 전교에서 1등에서 8등까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8%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8%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기에 200만원 이상, 인, 이상 많은 사람이 만 명입니다. 만 명. 그그 그 얘기를 딱 해주면 아유 내가 그거 못 들어갔어 가 그래서 한번 해보려는 한 의지가 이제 막 솟구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이구지구가 아니고 입소문 자랑이고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카톡 카톡 연결 링크 뭐 복사 그래서 보내고 링크를 입 해서 언젠가는 볼거 아닙니까 오, 이게 최적화네 진짜 진짜 좋네아 그렇다면 한번 에터민 제품도 한번 몇개 써본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봐야지. 이것도 써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구차스럽게 이렇게 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어, 30대 40대들이 요즘 약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그이거의 달인들 아닙니까? 그냥 이표 어, 하나에서 제일 밑 부분에 사용 후 나쁘다, 좋다. 그러면은 이 장에서는 그 전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지출이다가 아니고 소비가 소득이라는 것만 분명히 인식을 하면 되게끔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되고 요장에서는 그냥 이마트 가던 거 홈플러스 가던 거를 그냥 그 저기 체인지를 해라 애터미마트로 이 개념보다 하나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서 브랜드를 바꿔라 그냥 여기 다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뭐 칫솔, 치약 뭐으러고그래 어차피 뭐 사람 중에 결정장애 있는 사람도 많고요 하우 뭐 이것저것 또 써야 되는거 구천하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근데 어 애터미는 다 좋아 그러니까 그냥 다 써면은 자기도 머리 뭐 편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 경험 후 나쁘다는 거의 안 나오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들러리로 세워놓은 거고 좋다 했을 때 그러니까 나쁘다 했을 때어 손해나는 거 없잖아 나도 손해나는 거 없고 너도 손해나는 거 없잖아 어차피 반품하면 다 베풀어 주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 사실은 반품률이 0.02%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전달해 아메이 거는 전달해 주는 세배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돼요 피해보다도 피해는 없죠 그것도 근데 피해보다는 그것도 그 상대가 느끼기에 그게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그게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근데 부담 주는 거 없고 피해 주는 거 없다 그게 가장 큰아에할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 남한테 부담 주는 거 없고 피해 주는 거 없지 않냐 그러면 누구한테는 전달을 못할 이유가 어딨냐 그것만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이해를 그 이해를 시켜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난난 난 남한테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패 끼치는 거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다 하는데 어, 진짜 써보니까 좋아 어 그러면 거기서 에 자신이 나는데 내가 전달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담 느낄 것도 없고 피해 볼 것도 없어 어, 그런데 어, 거기까지만 인식이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래 근데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그 느낌이 오, 오, 오, 오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때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기양이 할 거면 마트 체인지보다 조금 더, 어,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소득은 지출이 아니고 소득, 아니, 소, 소비는 지출이 아니고 소득이 된다는 그 점을 강조하려면은 기 여러분들이 말꼬를 풀어나갈 때는 마트 체인지보다는 브랜드 익스체인지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강하다는 얘기죠. 사업자 네트워더 강하고. 여러분도 어차피 좀, 좀, 그래도 1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실패를 했든 지금도 지지부진 하든 잘 나가시는 분이든 어쨌거나 다 사업자 만들기 게임, 사업자 찾기 게임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트체인지보다 브랜드 익스체인지가 더 유리하고 더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왜 마트체인지를 얘기하는 얘기죠? 근데 소비자 얘기할 때는 마트체인지가 더 편하니까 그 정도 얘기하는 거그 구분점을 정확히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고 그렇게 설명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달라지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해하는 거것도 다섯, 다섯 명, 열 명한테 전달하다 보면 자꾸만 늘어요 이게 늘, 늘게 돼 있습니다 보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게 저거 서아 순서만 잡는 정도만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는 그냥 이렇게 예시만 해주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로 풀어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듯이 스토리텔링 하듯이 사람들은 남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손해보는 거 없고 부담 피해 주는 겁니다 안할 이유 없네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뭐뭐 뭐 입소문 내고 연결 공유 안 시킬 이유 없네 스스로가 그렇게 자문자답이 나올 수 있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거예요 그냥 써봐 좋아 뭐 이런 이거 이제 안 통합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쓸 사람들 다 썼고 벌써, 그러다가 사업하다가 몇년 만에 다그만둔 사람, 꼬만둔 게뭐 무지무지 많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사업 설명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제대로 개념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습을 해서 자이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것도 아주 응구가 끊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한내 관건이 걸려있고 그래야지만이 성공합니다. 네트워크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 오늘 이걸로 오늘 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